자 질차사 이제형입니다자 오늘은 엄청난 아, 즐거운 일을 찾아봤습니다 집에서 뭘뭐 하면 재밌을까 즐거운 일 하면 어떤 게 즐거울까 이 즐거운 일은 바로 집에 있는 물건을 파는 즐거움 자 중고로 물건을 파는 즐거움 찾아봅니다 후자 오늘 처음 팔 물건이네요 자 처음 물건부터 아주 대단, 대단하죠? EOS 예, 뭐, 엠, 메트론. 그리고 이 다리까지. 다리까지 있죠? 자, 다리까지 있고요 자, 뒷면입니다. 프로페셔널 사운드. 12인치 풀, 어, 렌지 스피커 시스템이구요. 어 디자인드 바이 이탈리. 이탈리아, 이탈리아 거예요 작살이죠? 예, 좋은 거예요 일단 물건 넣었다는 거예요 자, 여러가지 소있죠 우퍼, 뭐, 트, 트위터, 뭐, 프리퀄시, 뭐, 뭐, 많죠? 예. 여러분 딱 아시면 는 알겠고,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잭이 이걸 돌려서 빼는 겁니다. 이걸 꼽는 거죠. 인풋 링크 링크를 또딴데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. 잭은 이겁니다. 이렇게 연결되죠. 네, 좋아요. 자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세트입니다. 두 세트예요. Eos 역시 다리 있고요. 자 이걸 저희는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걸 양쪽 TV에, TV에 이렇게 딱 놓고 봤어요. 근데 아, 이제는 좀 미니멀로 살아야겠다 해서 집을 정리하도록 합니다. 자, 스피커 팔도록 할게요. 두쌍입니다. 자, 이 스피커들의 성능은 어떨까요? 여러분들, 성능을 보여드립니다. 아, 들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하느냐? 바로 베링거, 베링거입니다. 유로 베링거 PMP 2000입니다. 엄청난거죠 아이 녀석이 이 많은 채널 여기서갖까지 저는 이렇게 플스도연결해 어, 쓰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닌텐도 위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네. 자 사운드 들려주도록 하죠 사운드 갑니다 어떤 사운드인지 지금 저녁 9시 반이라서 돌아보고 가, 돌아보고 크게 줄까? 못 들겠고 그냥 편하게 시 돼요. 아주 레벨을 약하게 했는데도. 따니, 처음 아주 약하게 했는데도 사운드가 어떠지 보시죠. 작년 겨울쯤인가? 기존 텔레비입니다 TV. 맥스봉. <웃음> 자, 저는 볼륨을 건들지 않았습니다. 그냥 가볍게 채널 마다 틀리 각 채널마다 사운드가 설정이 틀린가봐요 틀리긴 한데 영화 볼 때나 음악 들을 때 장난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집에서 집에서 크게 듣고 싶은 분들 물론 집이 반음이잘 되겠죠 아니면 밖에 뭐 가게라든가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EOS 우리 스피커 두개 그리고 다리까지 있어요 반도 스피커 스피커 스탠드까지 그리고 베링거 유로 파월 PAP 2000 청소 를 안해서 좀 깨끗하지 않은데 상태는 좋습니다. 그만큼 어디 저기 뭐 여기저기 다 꼬봐도 사운드 빵빵, 짱짱합니다. 질차사와 함께 중고 지금 구입하시죠. 살 사람은 손들어.